9월 27일에 방송된 황금가면 92회 에서는 홍진아가 강동아에게 집착 을해 이혼할 수 없다며 시어머니 고미숙에게 협박하는 모습이 비춰 졌습니다. 강동아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강동아에게 수면제를 다량 으로 먹여 위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 고미숙이 이혼 서류를 내밀자 도리어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응하지 않고 협박을 합니다. 고대철은 강동아가 연락이 닿지 않자 위치 추적을 해 홍진아 집으로 찾아갔고 홍진아 방에 꽃잎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강동아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를 본 홍진우는 홍진아를 말리며 정신 차려 제발 너 정말 무슨 생각이야 라며 걱정했습니다. 홍진아는 관기를 드러내며 나동아 오빠한테 가하는데 동아 오빠 옆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폭탄 하나 던져줄까 서준이 오빠 아들 아니야 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홍진아는 동하 오빠 아들이야 오빠 아니고 동하 오빠 아들이라고 오빠가 속은 거야 절대 안 뺏겨 절대 못줘 죽을 때까지 내 거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퇴근해 집에 온 차화영은 무슨 일이야 라며 홍진우에게 묻고 홍진우는 차화영에게 진아가 정신을 못 차려서 진정제 넣으려고 의사 올 때까지 메이드들한테 방에 붙잡아 두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동아가 연락이 안 된다고 고대철 씨가 찾아와서 진화 방문을 억지로 열었는데 강동아한테 뭘 먹였는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진우는 고대철 씨가 데려가서 병원으로 갔을 거다. 진화방에 수면제통이 빈걸 보니까 그걸 먹인 것 같다 라며 진화 상담이라도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갈수록 도가 지나치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강서방 집안이 문제다. 그 집안이 진아를 저렇게 만든 거다 그러게 왜 애를 내쫓냐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진우는 진아가 휴대폰 복제 했다면서 도청까지 하다가 걸려서 쫓겨난 건데 저희도 할말 없다. 제정신 아니다.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이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차화영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동생이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홍진아는 자신을 걱정하는 차화영 에게 오빠가 내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니까 그냥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겠다는 게 그게 나쁜 거야? 라며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나는 뭐든 가질 수 있다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가지라고. 엄마, 나 동아 오빠가 너무 갖고 싶어. 나 이혼 못해. 라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차화영은 홍진아를 달래며 고미숙 회장, 내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내 이름으로 sa그룹 주식 대량 매수 했어 시간을 조금 줘 여자가 너무 매달려도 매력 없어 라고 위로 했고 지나야 넌내 딸이야 내 딸은 강해야 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단단하게 무소의 뿔처럼 이라며 홍진아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한편 고대철에게 업혀 병원으로 갔던 강동하는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오고 이를 본 고미숙은 수면제를 먹였 다는 말을 듣고 내가 돌았지 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 가운데 차화영은 보안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소방서로부터 화재 신고가 접수 됐다며 차화영 회장이 화재 신고 를 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장난전화를 한 건지 알아보라고 하자 신고자가 박상도라는 말을 듣습니다. 놀란 차화영은 전화를 끊고는 박상도 설마 이놈이 아니면 누가 라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한편 고미숙은 홍진아에게 왜 불렀는지 알지? 라며 강동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쓰러지게 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홍진아는 어머니 진짜 잘못했다. 오빠 다치게 하려는 생각 없었다. 저는 오빠 계속 바라보는데 오빠는 저를 안 봐주니까 그렇게라도 마주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미숙은내 아들 내 귀한 아들을 황천길 입구까지 끌고 갔다.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말 섞을 이유 없다. 도장 찍어라 라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을 거 알았다면 나 너하고 손안 잡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진아는 저랑 오빠 이혼 시키 실 거면 차라리 저 죽이셔라 라며 sa그룹 갖고 싶은 거 아니었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동하와 결혼하기 위해 담보로 sa주식을 공희숙에게 넘긴 것을 언급했습니다. 홍진아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sa그룹 주식 전부 어머니께 양도했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고미숙은 그거야 네가 주겠다는데 거절하면 내가 바보지 나돈 무지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진아는 저도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 어머니가 sa그룹 갖고 싶어서 제 주식 싹다 양도 받아갔다고 라며 협박했습니다. 고미숙은 이에 차화영 뒤에 들어가면 공든탑 무너지는데 라며 생각했고 홍진아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내밀 었습니다. 이어 너네 엄마가 돈 갚으면 내꺼 그전엔 내꺼여도 내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홍진아는 그럼 어머니도 오빠랑 이혼 안 시키겠다는 각서 써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혜경은 집에서 만든 반찬 을 이집사에게 나눠주며 가져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집사 는 따뜻함을 느낀 나머지 울먹이며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홍진아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를 모두 유수연 탓으로 돌렸습니다. 친정아빠 홍선태 앞에서 다 유수연 때문이다. 오빠가 흔들려서 이혼하자고 한 거다. 유수연만 없었으면 싸울 일도 없다.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선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와 강서방 마음이야 라고 달랬지만 홍진아는 저 오빠 많이 사랑한다. 이혼 절대 못한다. 아빠가 좀 설득 해달라 라면서 오열했습니다. 홍선태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낀 뒤 강동하를 만났습니다. 강동하는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제가 지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건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미 결혼 전 걸을 수 있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 한거 아니냐. 신뢰가 무너졌다 라며 위치 추적에 도청까지 하려고 했어요. 진아 지금 상태 정상 아니에요 진아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수연도 고미숙을 찾아가 강동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로잡아 달라며 설득 했습니다 유수연은 회장님 아들인 동아 씨 위해서 홍진아와 정리하기 위해 도와달라 아마 동아 씨도 그런 어머니를 원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미숙은 선을 많이 넘네 내 아들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소리쳤습니다 홍선태는 강동아를 만난 후 다시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치료받자 라는 얘기에 홍진아는 분노했습니다. 이어 아빠가 설득하러 간거 아니었냐 설마 오빠한테도 이혼하라고 했냐 라면서 나 절대 못 헤어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sa그룹 로비에서는 차화영을 본 박상도가 차화영 회장님 이라고 부르며 불러세우고 놀란 차화영은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고 하자 박상도는 환영 인사 치고는 너무 박하네 공범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그입 닥치지 못해 라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나지막히 압박합니다. 그때 뒤쪽에서 걸어들어오는 강동화를 본 박상도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합니다. 영문을 알수 없는 강동화는 위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이를 지켜보는 차화영은 강동하를 의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장면이 비춰지며 92회는 끝을 맺 습니다. 93회 예고에서는 유수연이 이 집사 에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 다구요 라고 묻자 이 집사는 이중 장부를 찾고 계시죠 라고 반가운 소리를 합니다. 강동하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이거 차 회장집에 퀵으로 좀 보내줘 라고 하고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이제라도 알았으니 수습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한편 서유라의 병실에서는 서유라의 아빠 박상도가 유수연에게 모란재와 사장님 찾아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고미숙이 이를 듣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가게에서 낯몰래 눈물을 훔치는 고미숙에게 김혜경은 놀라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차화영은 전화통화를 하며 누가 지시해 라고 물으며 분노하고 강동하는 박상도씨의 기억이 돌아왔다. 라는 말을 하고 차화영에게 간 유수연은 회장님은 박상도 씨를 어떻게 아세요? 라며 떠보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을 맺습니다.